안녕하세요 MD용의 알리 직구 리뷰 유튜브에서 소개하는 알리익스프레스 제품을 제가 직접 구매해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나 혼자만 알고 싶은 기발한 아이디어 제품들 올해 많이 팔린 가전제품 베스트 7 이런 아이템들을 제가 직접 구매해 리뷰합니다 알리에서 재미있는 제품을 봤는데 막상 구매가 망설여지시죠? 댓글로 링크를 남겨주세요 제가 구매해서 리뷰를 남겨드릴게요 그런데 우리 구독자들은 리뷰 요청 댓글을 정말로 안 남깁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소개하는 제품을 열심히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황홀한 빛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불멍 좋아하시죠? 저도 불멍 좋아하는데요. 막상 불 피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LED 조명의 불빛을 보고도 멍을 때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빛에 빠져들게 만드는 인테리어 조명을 리뷰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량도 많고 평점도 좋은 제품들로 골라왔습니다 판매량 1700개, 평점 4.8점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LED 라이트입니다 앱으로 LED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앱을 지원하지 않은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두 세트 배송비까지 17,000원입니다 지금 나오는 음악은 유튜브 무료 음원입니다 어때요? 제품은 매우 좋아요 마감도 좋고 LED 색 어때요? 예뻐요 예. 빠져들고 있지 않나요? 저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빠져드는데요 그러나 이 제품에는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첫째, 두개 제품을 나란히 놨는데요 막대 올라가는 모습이 약간 차이가 나지 않나요? 제품마다 이 사운드 민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 바로 앞에 두 제품을 놔도요 LED 움직임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요 저는 뭐 이딴 건 상관없어요 그래도 빠져드는데 시계 초침이 안 맞는 것도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차이를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심각한 단점 설치 위치까지 USB 전원선을 끌고 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세로로 세우는 제품이라 전선 조금만 흔들리면 툭 쓰러지고요 아 물론 그건 밑에 양면 테이프로 고정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전선 마감하고 어디론가 숨기는 작업이 엄청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전산 마감 작업이 가능한 분들께는 추천 그런 게안 되는 분들께는 절대로 추천할 수 없는 제품입니다 판매량 1000개 평점 4.7점 원하는 모양대로 조립할 수 있는 육각 LED 인테리어 조명입니다 앱으로 조명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데 10만 개 이상의 조합이 가능합니다 12개 세트 78,000원입니다 육각 LED 조명인데요 미래소서 조명 같지 않나요? 음, 네. 여기 또 하나의 조각이 있고요 이 조각을 끼우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 아, 끼우면 바로 불이 들어옵니다. 조각이 하나 더 있고요. 연결하는 부품이 있습니다. 끼우면 부품에는 화살표가 있어서 조립하기 쉽습니다. 또 끼우면 어때요? 불이 들어왔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다양한 조합의 패턴을 연출할 수 있는데요.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기본 조합이 가장 좋습니다. 앱 가는 것보다 여기 리모컨이 있는데 리모컨을 가지고 누르면 그래도 가장 괜찮은 조합들이 나오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생긴 찍찍이 양면 테이프를 벽에 고정하고요 설치난 인도는 어려울 것같진 않습니다 이거 애들 방에 설치해주면 좋아하지 않을까? 좋아요. 음, 굉장히 재밌잖아 네. 이게 우리가 이 제품을 취급한다면 알리익스프레스보다는 저렴하게 팔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같이 신기한 거 좋아하는 사람 말고는 이 제품을 구매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 어때요? 본인은? <웃음> 78,000원 좀 비싼가? 그런가? 예. 네. 인테리어 조명 치고는 7만 8천 원이면 비싼 가격이에요. 그래도 댓글로 단한 분이라도 관심을 가지신다면 저희가 이 제품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량 3,500개, 평점 4.5점. 낮에 태양광으로 충전되고 밤이 되면 저절로 켜지는 실외 장식 조명입니다. 저는 30개짜리 전구를 선택했는데요. 가격은 2 2,900원입니다. 이 제품이고요. 지금은 불이 꺼져 있죠? 이 태양광 충전기를 땅에다가 설치합니다. 말뚝도 있고요. 햇빛 잘 받게 각도 조절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밤을 만들어 볼까요? 탁! 밤이 되면 조명이 켜집니다. 카메라에 조명 켜지는 거 잡히나요? 아주 조금이요. 아주 조금. 보통 이런 조명 저희 네이버 쇼핑 찾아보니까 이렇게 큰 전구는 없고요.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조그만 전구를 쓴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 제품은 가격이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 사이고요 얘는 2만원이 조금 넘어가요 가격 차이가 있나요? 그래도 그 조그만 아래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예쁩니다 아 예쁘다? 어쨌든 뭔가 더 존재감이 있어요 이 제품은 전원주택이나 농막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요 또그 지방에서 카페나 식당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쓰임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 그리고 요새 베란다에 약간 캠핑 느낌으로 꾸미는 분들 있죠 거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 사무실에서 요거를 창가에서 사용해 봤어요 그랬더니 낮에 충전이 되긴 되고요 저녁에 한 2시간 정도 불이 들어오더라고요이 제품의 최대 장점은 그냥 방치해둬도 된다는 겁니다 배터리 갈아 줄 필요도 없고요 따로 전원을 끌어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요런 제품들을 텐트에다가 설치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굉장히 번거로울 것 같은데. 근데 다른 제품보다는 오히려 이게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텐트 설치하기엔 알이 좀 큽니다. 판매량 14,000개, 응? 14,000개? 평점 4.6점.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LED 줄 조명입니다. 5m부터 20m까지 길이를 선택할 수 있고요. 가격은 2만원 안팎입니다. 10만 가지 이상의 패턴을 조합할 수 있는 LED 줄 조명입니다. 대충 설치를 해봤고요 좀 이상하죠? 지금은 레인보입니다 기본에 따라 밝기와 색상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밝기, 알, 뭐 그린, 블루 그런데 역시 기본이 가장 좋습니다 LED 줄조명은 여러분께서 직접 설치하는 제품입니다 연출 티가 팍팍 나지만 보시는 것처럼 환상적인 실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인테리어의 끝판왕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엔 인테리어를 직접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은 설치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구매한 건 5m짜리 제품이고요 20m짜리까지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20m를 한꺼번에 설치하냐?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보면 이 구리 단자가 보이는데요 이 가운데를 잘라서 쓸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자르면 바로 사용이 안 됩니다 자른 다음에 이 피복을 약간 벗기고 이 안에 구리 단자 있죠 거기에 전선 납땜을 해서 연장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할수 있을까요? 이줄조명을 잘라서 원하는 위치에 설치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양면 테이프 가지고 잘 고정시키면 될것 같습니다. 어려운 건이 제품은 12V 전원을 사용합니다. 12V 어댑터에서 전선을 연장 연장 연장해가지고 원하는 위치까지 끌고 와야 돼요. 그리고 자른 경우는 그 12V 전선을 병렬로 분기를 시켜야 됩니다. 이 작업이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12V 배터리를 사용하는 차량에서 더 쉽게 설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제품은 상점 한 곳에서 14,000개가 팔렸습니다 오늘 소개한 제품 중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이에요 우리가 사는 지구에는 실내 인테리어 조명쯤은 뚝딱뚝딱 설치할 수 있는 분들이 그런 능력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내년 봄에 이사를 가는데 이상하게 되면 이거 제가 집에다 직접 설치를 해 볼게요 인테리어의 끝판왕을 직접 해보겠어 <웃음> 오늘은 알리에 인기가 좋은 인테리어 조명을 리뷰해 봤습니다 다음에는 낚시에서 사용하는 지버등과 자동차 실내 조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되고요 오늘 소개한 제품 중에서 저희가 취급할 수 있는 건 아마도 실외, 태양광으로 충전되는 실외 조명 있죠 그 제품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 제품들은 작업도 너무 힘들고 매니악한 것 같아요. 그래도 단한 분이라도 어떤 제품에 관심이 있다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취급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리에서 재미있는 제품을 봤는데 구매가 망설여진다면 댓글로 링크를 남겨주세요. 제가 구매해서 사용해보고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